안녕하세요, 식국입니다. 오늘은 재료만 보면 은 실험적인 요리 같지만 은 실험 요리는 아닙니다. 우유를 바로 기름에 넣어서 튀기느냐? 그건 아니고, 대만에 우유튀김이라는 거를 파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어?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재료도 간단하니까 한번 시작해볼까요? 전분, 튀김가루, 설탕, 우유. 우유와 설탕을 넣고 끓여주세요. 단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더 넣으시면 돼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은 전분을 물에 미리 풀어놨거든요 그걸 넣고 이제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걸쭉하게 덩어리가 져요 중간중간에 이 까먹은거는 제가 불을 너무 세게 넣어서 밑에가 살짝 탄 건데 저으실 때는 불을 약불로 해주고 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릇에다가 반죽을 부어주실 건데 이거는 죽그릇인데 뜨거운 거 가능한 거거든요 뜨거운 거에도 상관없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부어주세요 찹쌀떡 수준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냉동실에서 굳혀주실 거예요 튀김옷을 만들어줄게요 튀김가루하고 물 너무 간단하죠? 약간 걸쭉하게? 원래 한 2시간 정도 해서 꽝꽝 얼려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지금 한 30분 했는데 이제 젤리처럼 됐어요 저는 꼬지에 끼울 건데 꼬지에 끼울 정도 이제 반죽을 묻혀줄거예요 제발 성공해라 오! 아! 뜨거! 오! 아까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런 비주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좀더 바삭하게 먹고 싶어서 두번 튀겼어요 한번 튀기고 뺐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더 튀기고 그럼 이게 우유튀김 완성된 거예요 요렇게 근데 사진 본거랑 좀 비슷하게 한것 같아요, 제가. 오! 거의 좀 뭐라 해야지? 치즈 같다고 해야 되나? 아, 내가? 치즈를... 어, 그거 어디 갔지? 치즈. 냄새는 튀김 냄새. 그냥 그 튀김 냄새 있잖아요. 향긋한 이제 치킨 그런 냄새인데. 뭐지? 뭐라 표현해야되지 음? 진짜 애들이 좋아할 맛 음, 간식같은 느낌? 겉은 바삭바삭하고 진짜 약간 음식? 음식이라고 해야되나? 치킨이나 튀김 이런 그런 맛인데 또 속은 부들부들하고 젤리도 아니고 진짜 뭐라 해야될까 풀빵? 풀빵 느낌이 약간 진짜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인데 되게 달아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달고 부드럽고 어린애들이 딱 좋아할만한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놀랐어요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놀랐어요 실험적으로 해본건데 만족합니다 이정도면은 영상을 재밌게 보셨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실험적인 요리나 재밌는 요리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신쿡이 직접 해드릴게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